괴사 되게 무섭습니다 필러를 맞고 코가 고름이 차면서 마구 까매지면서 딱지 생기고 뭉터기로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괴사가 사실 실명의 다음으로 우리 그 필러 시술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죠 그런데 이 괴사는 정도가 있습니다 괴사가 심한 괴사가 있고 약하게 혈관이 눌린 약한 괴사가 있습니다 보통 약하게 된거는 아무 치료 없이 그냥 고름만 조금 이렇게 농포가 좀 생긴 다음에 그냥 슥 사라져 버리고 끝납니다 대개 원장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 나는 괴사를 경험해 봤는데 아무 치료 없이 별로 별거 없이 그냥 낫다 드레싱도 안하고 낫다 이거는 심한 괴사가 아니라 약한 괴사를 경험하신 겁니다 심한 괴사는 그것에몇 배가 더 세서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그 근처가 확 괴사가 되어버려서 심하게 돼서 나중에는 씻을 수 없는 흉조직으로 대치되게 되는게 심한 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약한 괴사를 경험하시고 그걸로 괴사를 평가하셨다면 심한 괴사 쪽이 나타났을 때도 같은 경험으로 같은 대응을 하신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괴사에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약한 괴사든 심한 괴사든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괴사가 약한 괴사는 놔둬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심한 괴사는 빨리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약한 괴사 정도의 흉이 없는 정도로 빨리 갈수 있습니다 근데 심한 괴사와 제대로 된 처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처치들이 같이 붙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괴사를 많이 보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놔두시는 것은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자도 당황하고 의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시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시고 그리고 환자분한테나 본인한테나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빨리 괴사를 전문적으로 보는 곳으로 보내는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괴사 후에 뭐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당신은 뭐 갈색이 어떻게 되고 이 흉조직은 어떻게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 단계는 이런게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할수 있는 괴사의 전문가한테 보내시는게 맞죠 자 골든타임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괴사가 딱 되면 혈관이 눌리고 그 혈관이 분포하는 조직 부분, 피부 조직 부분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면서 그곳은 하얗게 질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얗게 질린 다음에 이거를 허혈성 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서 그 허혈 과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들이 동원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정작 못 가죠. 막혔으니까. 거기 가운데는 허혈 상태, 주변은 빨간 상태가 되죠. 혈액들이 많이 동원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점차로 파고들면서 얼룩덜룩 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미 피부를 막고 있는 방어기전이 깨지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균들이 농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감염성 괴사로 넘어가는 거죠 이전 과정이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괴사가 딱 막힌 다면 혈관이 막힌 다면 48시간이 되면 농포가 올라올 때아 이게 뭔가 문제가 굉장히 있구나 그전에는 좀 아프기만 하고 뭐좀 허여스름 하면서 뻘긋뻘긋하지만 뭐 이게 뭐 별거 없겠지 하고 원장님도 기다리라 그러고 환자는 그냥 어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러고 넘어가죠 그러다가 거기에 농포들이 쫙 생기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 오십니다 근데 이때도 골든타임은 맞습니다 48시간에 농포가 생기기 시작하자마자부터 농포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드레싱이 커버가 된다면 그것은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이 감염성 괴사를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올 수 없는 흉조직으로 정말로 심한 괴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모르면 치료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아는대로 보내십시오. 두번째 골든타이인 48시간 농포가 나타났을 때는 지체 없이 빠른 치료를 하든지 모르면 역시 보내십시오. 이두 가지만 지킨다면 굳이 괴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상급기간에 보낸다는 평가가 아니라 그것을 더욱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신 사람한테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할수 있다면 저는 언제나 얘기 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전 과정을 이런 식으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는 하 하고 그 다음에 강의 학회에서 강의를 통해서 전부 다 오픈합니다 수술 방법 그 다음에 제 책에 괴사의 치료에 대한 컨셉이나 치료 방법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못할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보내시고 그분에게 맡기,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어, 현명한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시고 괴사에 대한 골든타임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